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물건은 12V 360A 파워뱅크 입니다. 캠핑카 매립형이고요 무게는 약 40kg를 넘어요. 40kg, 45kg? 그 정도이기 때문에 들고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아니고 캠핑카에 어딘가 빈 공간이 있으면 매립을하는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제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외부를 보시면 1 2 v 직결 단자가 있고요 출력은 약3 6 0 0 w 까지 가능합니다. 300A b m s 를탑재했고요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은 계기판 키는거예요 그리고 TK15라는 전량계를 달았어요. 실시간으로 파워뱅크를 쓰면서 용량이 얼마나 많는지 몇 시간을 쓸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또 신기한 버튼이 하나 있죠. 리셋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캠핑카의 파워뱅크를 매립하다 보면은 매립한 상태에서 파워뱅크가 방전되면 다시 충전기를 꼽아도 충전이 안되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캠핑카 매립형 배터리에는 5만가지 장치들이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MPPT 주행충전기, 인버터 직류전원 그런 것들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충전기를 꼽으면 충전기, 전기를 모두 그런 여기 붙였던 장비들의 빼앗깁니다. 충전전압이 안생겨. 그래가지고 충전기를 꼽아도 파워뱅크는 깨어나지 않아요. 충전이 안되죠. 그때 파워뱅크를 강제로 깨울 수 있는 버튼이 리셋버튼입니다. 리셋버튼을 눌러주면 그때부터 충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단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쪽에도 출력 단자가 있고요 자, 이제 나사를 안채워 봤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뚜껑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이 파워뱅크에는 이 내부에는 CATL 120A 각형 인산철 배터리 셀이 12개가 들어가요 12개 그래서 12V 3 6 0 a 고요 실제로 방전 테스트를 해보면 약 350A 정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BMS 에서 다 쓰기 전에 그리고 다 충전이 되기 전에 컷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 3% 정도 손실이 발생해서 실제 용량은 350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실제 용량이라는게 실제 쓸수 있는 용량이요 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300A급 300A BMS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최대 1000A까지 견딥니다 이 BMS는 선이 무시무시하죠? 선만 실리콘 8AWG 실리콘 케이블이 4가닥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또요건 뭐냐. 요거는 배터리 이퀄라이저에요. 셀이 많이 들어가있다 보니까 셀 밸런스가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충전 방전할 때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달았구요. 이퀄라이저는 요 안에 들어있는 셀에 밸런스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퀄라이저가 달려고 자요 회로 보이시죠? 요 회로도 두번째 안전장치 BMS 다음으로 저희가 약간 개발해서 넣은 거고요 요거의 역할은 뭐냐면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실수로 리셋 버튼을 누르고 까먹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충전을 하면 이게 리셋, BMS를 통하지 않고 충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액셀 전압이 3 v 이상으로 다 올라가면 릴리셋 버튼 누른 걸 까먹어도 얘가 자동으로 버튼 차단해 주고요. BMS를 통해서 충전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릴레이 비슷해요. 자동으로 BMS를 통해서 할건 충전을 할건 충방전을 할 건지 아니면 통하지 않고 충방전을 할 건지 그걸 컨트롤 해주는 비판이고요. 요거는 아. 그게 릴레이로 동작이 되죠. 릴레이를 조정해야 하는 스위치를 그리고 얘는 TK-15형 션트 단자입니다. 이건 최대 얘도 350A까지 견뎌요. 즉 최대 3000W 이상으로 계속 써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전선도 보시면 메인 단자에는 6게이지 짜리 선두개를 썼고요. 6게이지 하나가 최대 요 실리콘 전선이라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전류가 꽤 높아요. 6게이지면은 거의 최대 300까지 견딘다고 하는데 그거를 두개썼고요 그리고 여기 물론 마이너스 단자 쪽에도 6게이지 두개를 썼습니다. 요거는 가장 메인 단자고요 요거는 단자가 좀 작아요. 이 단자는 약 어느정도를 벗을까 약 1,000W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단자입니다. 야, 여기서 이제 뭐도뜯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거는 XT90 단자예요. 일부 주행 충전기가 XT90 단자로 만들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냥 꼽으면 바로 주행 충전을 할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이퀄라이저로도 밸런스가 안 잡힌다. 그랬을 때 꼽아가지고 각 셀별 전압을 측정하거나 또는 각 셀별 강지로 밸런스 충전할 수 있는 항공 단자입니다. 5핀이고요. 그럼 옆에 구멍이 두개 있어요. 이거는 편하신대로 DIY를 할수 있게 만든 거고요. 저희는 시거잭 하나랑 USB 하나를 달아봤어요. 이거는 원하시는 부품을 달수 있는 구멍이고요 손잡이는 네개 그리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리셋버튼을 네. 눌렀다 안 눌렀다 그러면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눌러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충전을 시켜도 된다는 건가요? 아, 상관없어요. 리셋버튼 네. 누르면 여기 보시면 전압을 측정하죠 네. 전압을 측정해 가지고 전체 전압이 12... 3 2 v 정도로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그 정도로 올라면 자동으로 리셋 충전 그 전선을 차단하고 BMS로 길을 바꿉니다. 눌러 음... 셔론 네, 상관없고 이거 콜롬미터는 세팅이 네. 돼서 오는 거죠? 네 당연히 저희 쪽에서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고요. 캠핑카 메립용 파워뱅크를 소개했습니다.